자 인검이 끝났고 야, 자, 오늘, 오늘 동출하신 분들 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채 안됐어요 새벽 4시 반이 빨리 와라 오늘 열심히 할거다 하셔가지고 점점 빨라지더니 4시 반에 출항하는 배는 또 처음 타보네요 야,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아, 아 오셨구나 네 어제 아버님 실순이라 아, 네, 아유, 이제, 축하드립니다 어제 늦게 끝나서 어. 미리 예약금 생각까지아윤재님이시구나사님께서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성권이라고 예? 인성권이라고 합니다 인성권님 <웃음> 저홈피에서 네. 보긴 했는데 아 네네네 네. <웃음>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웃음> 네, 즐이팅 네, 하루 되하되시 인성고님하고 윤재영님두 분하고 같이. 어? 선장님이 단차 50cm 된다고 했는데 한 60, 70은 되는 것 같은데. 아, 니 선장님, 근데 오늘 워터멜론이라고? 워터멜론 쓰세요. 처음에 핑크부터 쓸래요? 그거 마대로요 <웃음> 아, 여기 이거 중국 있네, 뭐. 어, 그러네. 아, 정말. 감메가 새롭네요 시청자님들하고 동출을 해가지고 낚시를 같이 한다는 게오청시랑현지 어, 얼마 안되는데 감메가 새롭습니다 정말 그 전국항 쪽에 가니까 거기가 뻘 아니면 작은 자갈밭인데 거기는 바닥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 사사사삭 계속 그 입질하고 가늠이 힘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이게 입질이다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터에서는 질질 끌고 다닙니다. 네. 근데 뭐 처음부터 드 드래그를 너무 너무 풀었나? 놀래미 같은데요? 놀래미 놀래미 아니야? 어 광해. 오. 오. 오. 히트. 히트? 잠만? 저저 내가 할까? 오, 오, 어 그냥 드롭봉했어도 되나보다. 한수 했습니다 한수 근데 턱 하고 와서 먹기는 시원하게 먹는데 후두둑 하는 게 놀래미 같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사이즈가 조금 작았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는 다섯 번째 잡으시는 분께 똥돌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 제일 첫번째라고 하시더니 맨체셨어요 그래도 다섯번째입니다 <웃음> <웃음> 70 이상 잡으시는 분께 무려 순서 권 드리겠습니다 달복이님첫 수고를 잡았는데 제가 맨체를 못달렸어요 다른 분들 네마리 잡았을 때 그때 올리세요 미리 걸어놓고 자 여기는 물속도가 많이 히 죽었습니다 0.3노트니까요 입질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약합니다 음... 그 후킹은 꼭 가셔야 돼요 후킹 처음 작년 12월 28일 처음 광어다운샷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창포에는 전부 다챔질하는 행동이 만세를 천천히 불러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도 쇼파이트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때까지도 만세였었는데 6월 접어들면서 후킹을 해라 지금은 먹어도 쇼파이트가 있어도 그 겨울 영등철처럼 원 꼬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는게 아니고 쇼파이트가 나더라도 끝에 살짝 걸려서 털릴 지연점 먹긴 먹습니다 후킹은 필수죠 이제 와 시청자님들 굉장히 집중하고 계세요 강태공 들이셨네 말씀도 없으시고 물이 안 가네요 저는 못 잡았지만 대공어 잡는 거 많이 봤어요. 팔자 이상. 저 갔던 날도 한 팔자 몇몇 마리 나왔어. 파이팅. 성원님 파이팅. 선장님이 제 릴을 뺏어갔어요. 선장님 어, 릴어쨌냐 그랬더니, 신주 선장님 드렸다고 하네. 그래서, 좌핸 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못 쓴다고. 제꺼 주고. 에이, 촌스게좌핸을못 써. 내가 또 오늘 멋지게 좌핸을한번 써봐야 되겠다. 저 오늘 오징어 갖고 왔는데, 세미끼 좀 써도 되냐고. 며느리 며칠 전화해갖고 졸랐더니, 오늘만 써라. 그러시더라고 흥 있게 한번 써봐야지 79,18호 어, 잡았어! 잡았다고? 응. 오, 뭔데? 응. 응. 응. 응. 놀래미? <웃음> 어 놀래미?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네. 왔다, 왔다, 왔다 놀래미. 오, 히트, 히트 엉킨건가? 어, 어, 어, 여기는 고기요 이쪽도 고기가 토. 응, 저기도 고기야. 아, 막 그렇고. 오, 이야. 딱이다, 저거 딱. 뭐야, 게 놀래미였잖아. 딱 우럭 채비였는데 반을 다루시는 거 보니까 재용님 뿐이야. 왜 이렇게 하는 지 그건 놀래미 와이지 마음이 맘이 급하니까 당체 우럭 놀래미 싹 틀어버리겠어. 자 여기 옆에 한번더 흘려보고요 안다오자섬치기 하겠습니다 섬치기 40번 오징어들 있네? 예 형님 저 지금 2단체비였어요무고하고 놀래면 쓸어버리겠어 아, 방 따와서 무슨 오징어냐 하시는데뭐 어떻게 해요 우럭이 좋은 거팀장님은 친구로 중 2번으로 3번이지 사실은 이게 광사배에서생미끼 쓴다는 게 실례죠 출을 평소보다 물때에 비해서 좀 무겁게 하수포 쓰고 해서 연출 원킹 좀더 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줄이 날릴 수 있어요 뒤부터 들어가요 어? 아 요거는 합사가 조금 붉은데 1.25 선장님 드린 건 0.85 선장님이 천스럽게 어떻게 좌핸도 못써 아, 천스럽기는 <웃음> 왼손은 멍청이에요. <웃음> 자, 생미끼 바로 들어오죠. 바로 어, 아, 생미끼는 또밑쳤 파이트가 있네. 아, 이건 바닥이 아니고 난입질이었는데 히트! 삼자. 어? 히트? 히트! 드랙, 드랙 좋고. 드랙 좋고. 오케이. 어떻게 보면 살살. 놀래미도 떠줄게. 네. 다 왔어, 다 왔어. 살살. 릴링 속도 아주 좋아요 조금더 들고 오 우럭이다 3차야 3차 이야 예. 이거 뭐야 3차 넘겼잖아? 오우 선거씨 이따가 내가 광어 잡아줄테니까 나랑 바꿔 알았지? 우와 빵좋다 이야 예. 와 난 우럭이 더 좋아. <웃음> 나한테는 왜 저런 게안 잡히지? 아이고, 빨간 폴에 우럭이 큰게 나오네. 시청자님의 어복을 뺏어와야지.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어, 히트인 것 같다는 말, 원촌 엉키고 그래야지. <웃음> 대광한번 잡자. 우 성이 옆이라 바닥이 좀 거치네요 오 바닥 아, 좀 거칠어요? 거의 12동 파설 중인데 어이구 야오 부러졌어 아, 이 예.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 그냥 릴링하면 돼 릴링하면 빠진거네 아 부러졌어 아까 테이프 어다놨어요 응급처치 오! 오깜짝이요 큰건가? 들어오네어오명어군이 바닥에 많아요 지금 어군이 바닥이 바닥이 많으면 나한테 물려야 되는데 히트 히트 히트 자 재영씨 오 과왕해 <웃음> 자 감탄사 에유 <에이>, 나세 에유본생님 <웃음> 무슨 색깔이요? 멸치 멸치? 이번에 잡으시는 분께 뽕돌입니다 제가 잡을때가 됐어 이제 자 잡으면 뽕돌인데 또 높은 줄 알았더니 히트 아 뽕돌 날라갔네 아이 기뻐해야 되는데 우럭이다 불어. 아우, 야, 뽕돌 날라갔네 이러면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잡아 드린다고 하다가 챔피언이 뭐 와다가겼네 이거. 아이고, 배야. 뭐이야 오지 <웃음> 원래 첫 번째가 뽐돌이잖아 응. 선배님 <웃음> 버리고 한번 하나 줄게 <웃음> 야너 오늘 낚싯대 빌려주나 봐라 너재영씨가과묵커져서 그렇지 배 굉장히 아플 거예요 배 아파하는 게 옆모습에서 막 느껴져 사자는 재영씨들려야 되겠어 아 성곤씨 들리게 크게 얘기할 거야 사자는 제육씨 들에서야나 <웃음> <웃음> <웃음> 광따만 하도 다녀고 이제 광따 초보 아닌데, 무늬만 초보인 척 하는 건데, 성곤씨한테도 발렸어. 너이잡으셨 아, <웃음> 아 나한 마리 잡았어. <웃음> 첫수. 크다, 고! 선수는 다른겨. 5자, 어자넘겠는 형님? 그렇지. 크면 뭐야? 뽕데야 <웃음> <나갔네. 50에다, 여기. 웃음> 어. 어. 6. 아, 어, 딱 6. 58. 딱 6. 58. 아, 58. 아이. 아, 아, 2, 2cm 틀렸네. 자, 6자 하나 나왔네요. 왜 이래? 58인데. <웃음> 육자는 이, 이쪽 라인에서 나올 거야 이자 <웃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저게 문어 액션인데 문어 액션. 광타에서 선장님이 저러고 있으니. 온게까니까 <웃음> <웃음> <웃음> 자 시청자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에 입질도 없는데 뭐발이나 먹어 지금 더울 때가 됐어 다 먹으면서 하는 거요 이건 내 선장님 갖다주고 자 꼬마 형님 여기서 어, 또 뭐랑 같이 드세요 앉으세요 <웃음> 거기에 네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 요즘엔 뭐 요즘에 좋아요 누르신 분이 많아갖고 괜찮아 네 <웃음> 욕같은거 안하셔도 좋아요 네 예. 욕많이 하고 잘안보게 나도 영상 올리고 내가 8 0 0개 하고 내거 볼때 있거든 TV로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낚시 영상 보면서 막 내가 욕지거리 하고 하면 <웃음> 네, 네. 애들 있는 집들은 못볼거 아니야 뭐 하세요? 오기서 낚시 하셔야죠 전부는 낚시 나세요? 온거야 벌써? <놀람> 이따가 선장님이 어초 간다 그랬어 어초 가면 재미는 있는데 막 털릴 때 1타 1피로 털리고 선거씨 크나서 있다가 우리 채비 바꾸기 바쁠교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터져 아, 지난번에 하도 터지니까 직모가 놀리더라구 아, 네, 3년정도 한다고 해야하던데요 아... 2,3년씩이나 해야되는거예요 그거? 아좀 어떻게 한 1,2년 줄여주면 안될까? 오늘 내가 어처가면 잘살아보겠어 어? 나왔어? 소리소문없어요 사모님은 그러면 낚시는 취미 없으세요? 어 그럼 무조건 설득해서 같이 다녀야 돼 어복인 사람 옆에 가야지 고기 많이 잡어 지금 봐봐 저 껌모선장님은 실력은 진짜 좋아 어복이 없어 둘이 같이만 있으면 못 잡아 어 히트 아우 와와 시청자님 아니 무슨 초보라고 하면서 어종이 뭔지도 다 알아. <웃음> 아 광어는 맞는데 광 애네. 정말 네.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이 먼저 가는데. 토미 히트하셨어요. 근데 드롭봉 하셨어. 따문 따문 나온다. 재영씨, 계속 입질 없으면 저쪽 후미로한번자리 옮겨봐요. <웃음> 후미가 아니라 얘 손수로. <웃음> 꽁토 사은품 받자마자 바로 쓰시네. 저게 원래 내건데 <웃음> 그냥 하는 소리지. 네? 와, 아, 광어 같은 광어 나왔다, 이제. 4차 넘겠다. 오, 유튜브? 오. <웃음> <웃음> 폴짝 거의 다 올려놓고 어. 너무 땡겨가지고 어. 폴짝해서 도망갔어요. <웃음> 아니, 뭐야 기승전 저도 탈출이래. 한 자가 넘는데 오아니친고기가더커 뭐 보이긴 하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와아나잠못 잤는데 그런 거놓치면 <웃음> 오. 자, 수는 8m. 8m? 에에, 난 오지오. 원래 대광어는 지금 낮은 데 있어요. 3m, 5m 미만, 미만에 있어요. 아 이거 입, 입질만 하네 아이 울어, 울어. 야, 너 진짜 창피하다, 안마. 이 뭐야? 아, 진짜. 어쩐지 내리자마자 후두둑 하더라. 바닥에 있는 건 자신 있다고 하니까, 네, 금방 선장님이, 네, 아, 딱 넣어줍니다. 아이고, 저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디로 합니다 없다. 아 오초. 왜? 자 거의 탐을 찌놓초네요 오초고. 5초. 오초를 위해서 오징어. 어초에서 제가 초보라는게 티가 납니다. 이게 경험이 없으면 긴장하게 되는 자, 파부치러 어초 진입합니다 좀만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히트? 오! W2! 오! 크다! 우와 대광 아니야 대광 아닌데 람쾌에 아. 람쾌에 <웃음> 깜짝 놀랐네 <웃음> 대광인 줄 알았어. 1왜난 이태 없어 아이 시렁 <웃음> 아성건씨저 표정좀 봐 <웃음> 자신감에 찬저 표정 어우 사이 좋아 저 뜰채 있어야 돼. 있다 어휴 선장님이 하는 말이야 그리고 사자사 아니 하하한 <웃음> 아, <나 무서운> <웃음> 마리 잡았다에또 아..어초가 시련을 줍니다 선수에 있다가 선 미로 옮겼는데도 아..어초는 진짜 초보한테 너무 힘든가 봐요 생미기도 써보고. 자, 여기는 4 m 4m. 네 오호. 자 진입하는 시진입 오. 근데 진입하자마자. 예. 뒤에도. 뒤에는 털렸어요. 자, 뒤에는 가지는고요 <웃음> 뒤에 이야, 뭐냐, 도대체. 크다. 우럭 아니야, 우럭. 어, 뭔데? 어, 뭐야. 야, 칠자 아니야, 칠자? 오, 꽃마요 이거 실적 아니야 실적. 사진 한번 찍어줄게. <웃음> 들어봐. 사진 먼저 찍어. 기록이네 또. 아, 나 이거 또 이거. 네, 아, 야, 나, 이거 실적 너 이거. 나와봐. 한 바퀴 돌아야지. 오, 실적 <웃음> 실적. <칠자, 칠자. 웃음> 난리났어요. 아니, 돌려서 찍어야지 카메라. 한마한 <웃음> <웃음> 마리 잡았나 보네. 한 마리 찍어야. 각도가 왜 이리야? 배좀잘 나오게 찍으려고. 아, 나 죽게. 아, 나, 나, 진짜. 나, 나. <웃음> 아, 나 예. 배가 이 배가 이정 아, 돌렸는데 예. 이거 <웃음> 아, 65. 65? 야, 65모렇게 뭐 고. 15, 15. 와, 수심 대박이다, 여기. 와. <웃음> 야, 수심 34m입니다. <33이 웃음> <웃음> 대박이다, 여기. 제가 볼에 글밭이에요 오서대가어 나옵니다 굿 아.. 아까 선장님이 자 지루하더라도 좀 한참 흘리겠습니다 예 선장님이 어초에서 한참 노릴때 후미부터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후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웃음> 상처만 신나게 받고 <웃음> 오히려 선수쪽에서 고기가 더 나오고 시청자님한테 멸치 몸구걸에서 쓰고? <웃음> 어? 아 작은 거도 작은 거. 후드득 하는 거 보니까. 그아니 <끼리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럭 같은 거였어 우럭 같은. 아기놀래미 후드득. 그러면은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그렇게. 아 지금 선장님이. 준대광호 사이즈 좋은 거 65cm 짜리인데 빵 좋은 거2마는걸좀 잡았습니다 네, 그걸 제가 지금 아침에 첫 번째로 사짜를 사짜 사자 조금 오버하는 거한 마리 잡아갖고 선장님한테 구걸을 했어요 쓰실 거냐 <웃음> 주세요 그랬더니 <웃음> 당신 하는 거 보고 하시길래 <웃음> 잘 보여야 됩니다 지금 <웃음> 근데 송곳씨는 광어포 떠 갖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가실 거야? 그렇게? 진짜 맛있어 냉동기가 있어가지고 아, 네. 광어 맛이 틀려요 이따가 심에피 빼고 여기다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그 맛있어? 네 어. 맛이 달라 맨날 자랑하잖아요 <웃음> 근데 먹어보면 자랑할만해 네. 아 멸치 말고 난좀 시커먼 색으로 해봐야 되겠어 힘들고 지치고 몸이 꼬지지해지는 시간 네, 점심때 근처 몇대가 딱이죠? 이거 낚시점에서 만지작대다가 하나 주워왔어요 배스이라고 하던데 이게? 막 꼬리 살랑살랑하는거 이거 잘 먹으면 한 봉지 사왔으니까 다같이 쓰는거야 먹어야 말이지 뭐 구독자님 시청자님하고 이렇게 동출하면 꼭 무지잘잡아 동출만 했다하면 창훈씨가 댓글로 자기 연락처를 남겨놨더라고요나 연락해가지고, 내가 누구게, 그래갖고 납치해가지고 갔거든. 혼자 일곱마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날. 와, 진짜. 나 그럼 꼭 따라 나와야겠다. 내가 어복이 없지 않은데, 꼭 기빨리는 느낌?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버징홈인가 이게, 물이 저항이 있으니까, 더 어, 많이 떠내려가네. 요 추를 확 올려보겠습니다. 어? 앞으로 보면 뒤로 들어가고 <웃음> 아 여기도 5초야? 아니 원래 나처럼 철싹되면못 잡는겨 야꽤 나오지 않았어 오늘? 몇 마리 할게. 일단 지금까지 한 40.. 40세 했나? 네안 <웃음> 됐어 왜? 왜? 아직 안 됐어? 왜? 어.. 어. 야 아침에 되게 많이 나왔어 오늘은 좀 사이즈 괜찮지 않아? 음. 1 0명에서 24개 아직 안끝났는데 많이 했네 성곤씨가 다 잡았어 그래서 내가 못 잡았어 <웃음> 기 빨렸어 <웃음> 하여튼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은 믿음한대 <웃음> 아나 이러다 쭈꾸미 감도 잃어버린거 아니야 이거 히트! 와 큰거다 큰거 큰거 큰거 아, 이다오 사이즈 9, 오, 사이즈 9. 이거 진짜다 이거 오와아니낚싯대확했는데뭐오 오. 어, 힘써 오 이야 이거 큰거다 이거 뭐김팍색에왜 그러세요 아니 드링을 원하니 필어가지고 너무 쉽게 떨라 아니 이쪽으로 아, 이, 아니 이쪽으로 오나봐요 이쪽으로 아 나는 할때 뭐, 나도 승만 좀 보낸거 같은데 <웃음> 아, <웃음> 너무 쉽게 따라서 이상하다 이 아니아니아니 아요아니야니아니아니 몰라요 몰라요 아니. 이, 아니. 이쪽으로 이 와서 그래 나도 셀러리 사이즈가 좋아 하하오오내 이럴줄 알았어 와 대박이다 이거 저저거거거 쿨어 라이 이야, yeah, 이야, yeah. 이거... 7.5, 아, 7자 7절. 와. 와와 5... 5... 5... 사장님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이거? 아유럼 5... 5... 5... 5... 5... 5... 5... 소리가 들렸어도 칠자예요 와~ 대박이다. 어이, 난왜안 나오지? 선생님, 무슨 색깔이에요? 예, 네. 멸치. 어... 요 멸치 어... 오! 공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방에 있구나 이것도. 와 오늘 진짜 전투낚시다 <웃음> 와, 에이, 오랜만에 이렇게 전투낚시 해보네 밧줄이 있나보다 어어 어, 히트다 몇 잔까 이거 아 내가 앞쪽에서 보니까 엄청 확 켰어 <웃음> 오 10마리 <웃음> 남았어 시발이. 오, 깜짝 놀랐네 크디어 크 크다. 그래 팔이 현재형씨 랜딩 오 육, 육자 되겠는데 어허 <웃음> 눈으로 보고 와서 오3천 m 치자 현재씨가 3시 다 됐구요 오늘은 3시 반까지만 하는게 어떨까요? 음, 어. 네 와, 감사합니다 저, 어제는요 늦게까지 해가지고 배를 제자리에 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 3시 반까지 30분 동안 전투낚시 하시고 상도 어. 들어가면서 식사하고 식사하시겠습니다 예와오고 아, 와. 있습니다 진짜 전투낚시다 일는 <웃음> 성곤씨가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 아이고 밥까지 하려타지 네, 커피라도 드셔야, 아, 아, 아 힘들지 않을 거아아니 아, 아, 선장님. 우리 시청자님들, 클라스가 이 정도야. 아, 쉬질 않잖아. 네. 근데 같이, 똑같이 열심히 해도 난왜안 나오지? 하네 어복을 나한테 줬나 보다. 그린가 그러니까 네. 봐요. 니물받아바면안 네, <웃음> 주면 막. 확, 엎드려갖고 물 거예요, 왕자에서. <웃음> <웃음> 히트? 커요? <웃음> 나도 꽂아놓고 한번 가봐야지. 근데? <웃음> 아, <웃음> <웃음> 방자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이 선장님이 이렇게 꽂아 놓고 가면 잘잡던데 나는 왜안되고저절리만 <웃음> 되나봐 제영씨 있는데 그 자리.. 그 자리는 열심히 하면 안돼 그냥 꽂아놔야돼 거기에 어? 오호 뭐체안 맞춰면 데나 이거? 야야띨체가이 측정 해주려고? 어 얼마나 큰일나차지나40 아, 조금 조금 아, 넘네 40정도요? 어낚시도 많이 휘는데 띨체 말고 두대 차는 거구나 이거 어아 그러네 <웃음>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확 썼던데? 어. 아 그냥 오 근데 힘 많이 쓰는 것 같다 나도 이 색깔인데 자 살짝 올라가네요 지금도 여기도 포인트네요 아, 작다 작습니다 달봉씨 아, 드디어 완 수하네 <웃음> 난 시간이 촉박해야 돼 왔습니다 아닙니다, 도다리에요 도다리 도달이. 자신인가요? 예, 네, 도다리에요 도다리 도달이. 와, 수심 깊으니까 당차에 오! 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원하는 거야. <목소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오. 여기 오 아, 좋습니다. 오, 럭 오, 좋아. 내안 <목소리> <버리고>. 억울한가 봐. 야, 난 우럭이 좋아요. 육자요? 오 힘쓴다. 뭘까? 개우럭도 오자 아니야? 그러게요? <웃음> 개우럭 아니야 진짜? 오. 오좀 커. 네 커요 커. 어, 어, 거 아니야. 거 아니야. 오 개울어 개울어 어, 내오 거짓말치. 이거 어쩌다 야나와 어쩌. <웃음> <야, 잔아. 웃음> 뭐야 이거 이야 진짜 이거 와꿈야 살려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냥 그냥 다와 대박이다 이거 어 재보자 꿈마야 히트! 히트! <웃음> 야 이거 5자 되겠다 43 43? 와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회님 필차 네? 돼야될까요아유나 7자도 더럽봐 우와 <웃음> <웃음> 막판에 갑자기 입질하네 뭘까 방어받기도 한데, 당연해. 무럭이야, 개무럭? 오, 이야. <웃음> 형님 준 사자는 되겠는데? 나도 좀 무럭 잡아야 되는데. 아, 진짜. 무럭 사이즈 정도 막 나와. 어? 뭐야? 이거 진짜 꼬전한데 물린 거 아니야? 예 아, 그죠? 네, 네, 네, 네. 그래엉킨 겨.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엉켰어 엉켰어. 엉켰어 엉켰어. 아니요 야야고기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성공씨라야 근데 저항이 좀있다아고 고기오. 안해요 안해요. 아웃스마 이거 주인을 찾아야지. 어? 네 무럭만 나오네. 방어 두개 나온다. 어? 일단은 무럭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건 제 거예 아무튼. 내가 아웃시 제대로 했어. 네. 얼른 또, 또 들어갈게요. 뭐야? 잠깐만요. 예. 오늘 잠깐만! 야 이거 지하니 그러게요 줘봐라 나도 저기니까 잡혀있었어 연방차는 충분하겠다 267 나도 걸어놨는데 잡혔어! 안 남았는데 무럭 광어 섞여서 많이 나오네요 음 날은 더워서 좀 힘들긴 한데 아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오입질참 시원하다 달봉 히트 히트 오오 드랙 차는데 오 차는데 나이장으로예 <목소리> <목소리> 광어일까 이게 황 애가 아니야 어? 어. 방, 어. 아직 멀었네 올라홀 어. 오. 어 아니야 내가 조금 풀었어 네 거주지 마세요 예입지 시커나게 했거든 오오오 사이 좋은 거한 마리 잡았어 오점 <웃음> <어쩌면> 되겠다 네. <웃음> 아꽉 면했어 아 뭐야? 아마 첫뭐 수야? 아니요 아세 번째 건 오지 아뭐못 잡으면 예다없더나 <웃음> 바깝했네 그러면 그렇지 아 막판에 아 선장님 여기 포인트 너무 좋아 남자는 한 방이요. 아, 이제 재영씨한테도 놀림 안 받겠다. 내 자격지지, 왜? 놀래. 와, 막판에 갑자기. 음, 윤재영씨하고 인성고씨. <웃음>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기온도 뜨겁고 오늘 25일 내일 26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습하고 뜨거운 날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웃음>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웃음> 자 집에 빨리 가실려면다5마리 네, 빨리 잡아요 다섯 네, 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선장님이 진짜 저 <웃음> 아유 오늘 정말 열심히 재밌게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님들하고 재밌게 하다 갑니다 히트? 네. 오, 히트 오 히트 아, 자 구독자님 막판에 큰 사이즈? 아니, 작은데요? 어? 달려오는데? 응? 막판에 있습니다 광어네. 광어다. <웃음> 에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엉켰나? 엉킨 거 같은데? 에 <웃음> 엉킨 게 아니었어. <웃음> 야, 그래도. <웃음> 와, 현이 와. 아, 사이즈가 바뀌었어. <웃음> 저도 우럭이에요, 형님. 와. 준삼 짜면 되겠다. 어, 여기도 우럭이네? 예, 네. 어우, 훌륭해요. 끝났어요? 네. 어. 슈퍼트이트 <웃음> 났어? 네. 어. 이상해서 빼니까틀어져어 뭐 어? 어? <웃음> <웃음>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얼른 뒤로 다오세요 돼지 갈비도 있네요 돼지 갈비